4다이도 13만원, 5다이 10만원, 6다이 8만원, 그 다음에 7다이를 6만 8천원 다 이렇게 받았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4만 5천, 6만원 뭐, 이렇게 안, 안 나왔죠. 그래서 노더섬을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과 이렇게 착가량을 이렇게 많이 달아도 나중에 전부 다 3다이, 4다이 다 나옵니다, 이게. 네, 저는 경북 영주에 한 사과밭에 나와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이 이 밭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사과밭이 주변보다 같은 사과인데도 더 크고 상품성이 예. 좋아서 가격을 두 배로 받는다는데 맞습니까? 예. 아 근데 그 비법이 뭡니까? 음. 이게 저자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상태가 뭐, 글쎄, 현재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농가보다, 예. 뭐, 좀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여기가 더? 차이 나는 게 사과가, 동글동글하고, 음. 어, 뭐, 굵고 좋죠. 예. 모양이 이쁘 모양이 이쁘지. 어... 다른 점에는 모양이 끝이, 배꼽조에가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네. 또 사과가 울퉁불퉁하게, 막 각이 지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부산처럼 동글동글하게 다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나오는 비법이 있습니까? 노도섬. 캐나다, 어요? 캐나다산 노도섬. 노도섬? 예. 오. 노도섬을, 저, 꼽히기 전에. 아, 이거예요? 예. 두번 치고, 꼽히고 나서 지금, 저, 첫날 칠 때부터 세번 쳤거든요. 노도섬을 사용하면은, 네. 이 꼭지가 길어져서. 아, 이게, 이게 꼭지가 좀길어요 예, 꼭지가 길어진 긴 거예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 전부 딱 붙어가지고. 아, 요, 요 정도면은. 예긴 겁니다. 이거는. 이거 굵어도 절대. 빠지더라고요. 아이 아, 이 정도면 꼭지가 좀긴 건가요? 네. 굵기도 아, 네. 굵고. 네, 굵고. 여게 보세요. 꼭지도 길고. 과도 이 정도면 큰 거고. 과도 굵고 첫째 모양이 잘 생기고. 아 모양이 잘 생겼다. 네, 모양도 잘 생기고. 과도 네. 굵은 거고 아직도 한달반 정도 굵어야 되니까. 네네. 그 다음에 잎이 어... 바닥바닥하게 마그네슘 이런 거안 쳐도 잎이 세파롭고 음. 이렇게 두껍네요? 네, 두껍고. 바짝바짝 바짝 서 있잖아요. 잎이 넓고 늘어져 보면 그런 잎을 못 쓰거든요. 서 있다는 게 뭡니까? 잎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서가 있잖아요. 이게 쭉 아,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 벌, 게 벌, 아니고. 퍼지는 게 아니고. 네. 잎이 딱 바닥바닥 하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모여있다? 네. 바닥바닥하게 위로 탁 들려있잖아요, 잎이. 마그네슘을 사용을 안 했어도 음. 이게 잎이 두껍고. 네. 이게 두꺼워야 강합성 작용을 잘 하거든요. 음. 그래서 노드섬을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과 이착가량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달아도 나중에 전부 다 3다에 4다에 다 나옵니다, 이게. 한 나무에 사과가 몇개 달렸나요? 글쎄요. 세 봐야 되는데. 그러 한번 세 보세요, 제발. 몇개 있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 1 12, 13, 14, 15, 16, 17, 18, 19, 2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 1 3 2 3 3 한 35개 되네. 한 나무에 35개? 예. 네. 이 정도 많은 겁니까? 이 정도면 뭐, 많지 않을까요? 많다고 봐야지. 아, 나무를 이제 더 크게 키워가지고 여기까지를 막 길게 뺐는 집은 더 많이 달수 있겠지만, 이건 여기까지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예. 네. 이 정도면 많이 달린 거다? 예. 네. 여기가 지금 그, 나무, 나무 사이가 얼마나 되나요? 1.5m요, 대충. 그러면 좀 미식 아닌가요? 어, 밀식 가온으로서 1.5m 해갖고, 네. 키 길을 4m 까지, 예, 키우는 가온이니다 옆으로 해서. 안 가고 위로 키우는 거군요? 네. 자, 그거를 언제 쓰셨다고요? 홍래기 때두번 치고, 그 다음에 꽃 피고 나서부터 네. 세 번. 그렇게 쳤더니 사과가. 어, 굵고 모양이 잘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냉해, 뭐, 피해 이런 거 없고, 음. 수정이 잘 되고, 네. 꼭지가 길고, 좋습니다. 올해부터 쓰셨냐? 아,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시다고 예. 그전에는 뭐 이런 게 좋은 영양제가 나오는지 뭐 몰라가지고, 네. 예, 가면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한 박스에 2만원씩 더 받았어요. 남들 얼마 받을 때? 남, 남들 6만원 받을 때 나는 작년에도 저 9월 7일까지 출할를 했는데, 4다에도 13만원, 5다에 10만원, 6다에 8만원, 그 다음에 7다에를 6만 8천원 다 이렇게 받았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4만, 5천, 6만 원, 뭐, 이렇게 안, 안 나왔죠. 기분 좋으셨겠네. 어, 아, 기분 좋죠. <웃음> 네. 노덧서만 쳤을 때는, 네. 한, 천, 이삼백만 원. 아, 네. 그정 매출이었는데. 네. 한, 돈 백만 원도 투자했더니, 얼마, 얼마 되셨다고요? 2,500만 원. 뭐, 어, 거의 따불이네? 그렇죠. 야 그럼, 투자하면 한 거네요.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몰라서 못셨구나그 전에. 사람들이 몰라서 못치는 거죠. 예. 아. 다른 사람 냉해 피해보고 할때 나는 냉해가 전혀 안 오죠. 아. 그다음 사과 꼭지가 길어지잖아요. 그 길어지고 길어지니까 사과 굵으면 밀려서 떨어지는데 그 그런게 하나도 없지. 예. 또 서만 쓰셨어요? 또땅 쓰신 거뭐 있어요? 다른 거는 뭐쓴거 없어요. 요거 탄저엔 쓰고. 탄저엔 또 뭡니까? 탄저엔 플러스 요거는여게 탄저병 어 치는. 그 약으로 네. 요거는 탄저균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기 사과에 감염이 됐을 때 요거는 균을 바로 잡아 줬 버려요 탄저가 생겼을 때 이걸 하면 다 태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썼더니 탄저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탄저에는 비가 오고 나서 날 들면 은 바로 치는 거예요. 탄저균은 비가 오고 나면 그때 균이, 저, 저, 감염이 되니까. 비가 안 오면은 가수원에는 탄저균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비가 오면은, 탄저균이 생기니까. 쓰고 나면은, 저, 감염이 되는 게 우리 눈으로 실제로 확인은 안 되지만, 균이 감염된 게, 요거 다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죠. 탄저에는 작물을 수확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며, 농약과 혼용이 용이합니다. 사과 수확 후 좋은 창고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살포를 해주시면 표면을 확실하게 소독하여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병반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순간까지 최상의 상품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쓰실 건 없고요. 이제 그게 답니까? 날 들고 하면은 또 솔라캡을 한번 또 쳐야지. 솔라캡이요? 네. 예, 일소 피해 방지. 사과가 뒤에 가지고 어여케 되고 나중에 어, 햇빛에 된 부분은 까맣게 변하죠. 비오고 난뒤 해가 많이 나면은 그때 뜨거워지니까 그때 첫불에 면은 미리 예방차원을 쳐놔놓으면은 이게 도포를 하니까 코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과가 되지를 않지. 아, 우리, 우리 선크림 바르듯이? 그렇지. 네. 아,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웃음> 내일 모레 이번주에 비오고 나면 바로 이제 슈거 브릭스라는 그거 가도 비대 시키고 당도 그 다음에 착색 이런 효과가 탁월한 슈거 브릭스라는 그걸 이제 칠 겁니다 그거를 언제 치십니까? 이제 요번주에 비 오고 나면은 바로 쳐야죠. 원래 지금 쳐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비올때로 쳐봐야 크게 효과가 없으니까 연달아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연타로 때려 버려야요 예. 어, 작년에 쓰셨어요 작년에도 쳤죠. 예. 작년에 처음 쓰신거예요 그 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색이 맑고, 잘나고, 아래 햇빛을 봤을 때, 유리의 얼굴 보듯이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좋죠. 아... 일반 깔약을 농약, 농약방에서 갖다 쓰면은, 색깔이 껌붉게 나기 때문에, 투명한 색깔이 안 나요. 당도는 어떻습니까, 당도? 당도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2브릭스 이상 날 거예요. 어... 보통 한 16브릭스에서 17브릭스. 그 모든게 이렇게 딱 합쳐져 가지고 예. 남들보다 가격이 그렇게 더 많이 받습 많이 받죠. 예. 비법이 있었네요. 솔라캡은 공기 일소 피해와 공기의 강력한 적외선 및 자외선으로 인한 일소 피해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기능적인 적용은 24시간 전에 작물 전체에 골프, 골고루 살포하여야 유기보호막이 막 형성되고 온도나 대기수분 상태에 따라서 7일에서 10일 내 추가적 사용을 권장합니다. 솔라캡은 나노입자 칼슘의 고른 전착력과 흡수력을 통해 칼슘 결핍제 증상 극복과 일소 피해에 대한 예방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슈가 브릭스는 지금 이 시기에 착색과 당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슈가 브릭스는 당도 증가 최고 3.3 브릭스 착색지수 향상 최고 74% 착색지수에 크게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수확전 45일 전부터 2-3회 정도 관주 및 옆면 살포해 주시면 되고요수가 브릭스는 사과뿐만 아니라 포도, 샤인 머스캣 기타 각종 과수류의 효과가 검증된 제품입니다. Here we go.